맛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너무 힘들어 <웃음> 왜요? <웃음> 선생님 왜요? 지금 보고 있나요? 지금 또 맛있네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최진환 진호씨 뭐하고 계세요? 아저 지금 설교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시네요 하 언제 설교죠? 이번 주일 설교 이번 주일 저녁에 집회를 가가지고 오래 그래,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, 바쁘시네요 네. 늦은 시간인 것 같은데 보통 이 시간에 설교 준비 하시나요? 설교 준비 하다보면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집중이 잘돼가 혹시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배고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선님이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? 조금 그렇긴 한데 <웃음> 저도 좀 배고픈 것 같아요 허기가 지네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배달 시키기엔 좀 그렇고 한번 다녀오실까요? 그까요갑시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 일단은 돌아볼 곳이 일단은 라면 코너부터 봅시다. 민빈님 네, 편의점 음식의 달인이라고 알고 있네요. 아, 네. 네, 네 민빈님피곤하 가시죠? 네. 그러면은 이거를 고릅니다. 자이언트 떡볶이. 매운 치즈. 네. 갑자기 네. 네. 아, 2만 5,800원입니다. 아, 네. 네. 맞아요, 이거. <웃음> 네, 네, 예. 건강한게 있는데. 네. 사랑하실 때만다뽕 뽑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죠? <웃음> 여러분 편의점이 나한테 야식을 먹는데 26,000원에 나와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막! 화면을 위해서는 <웃음> 네 여러분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또민피디님이랑 이것 좀 많이 사봤는데 좀 많이 샀어요 내 네, 한번 다 먹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마크정식을 또 처음 먹어보는데 피디님 도 해주셨어요 생겼거든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먹게요 아, 어떻게 먹으면 돼요? 그냥 면이랑? 그 소세지부터 드시면 돼요 아 소세지부터요? 네. 순서가 또 있구나 순서는 따로 없네 소세지가 맛있네요 <웃음>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워낙 떡볶이 좋아해가지고 그 스파게티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?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불닭 까레보도 있거든요 아나 이거 너무 많아서 어디 먹어야지 될 모르겠네 피님안 드실 거야? 맛있게 드시시아예야또 <웃음> 이... 이 핫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의성 마늘 프랑크 이거랑 까르보불닭이 그렇게 또 조합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, 뭐 조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이 좋아요 제가 먹어본 거예요 음. 맛있네요 이게 물을 하나도 안 남기고 해가지고 맨날 우유 중에서는 딸기 우유만 드세요 원래는 진짜 딸기 우유만 먹다가 요즘엔 바나나 우유도 좀 먹습니다 초코우유는 안 먹어요 참고로 제 오늘 이거 CU에서 모두 샀거든요 여러분들 그 CU 관계자분이 보신다면은 언젠가 광고 한번 주시면 제가 또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후기가 안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네 시간 전에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맛있네요 큰일 났 배가 <웃음> 터질 것 같아요 <웃음> 어, <제> 배가 <웃음> 터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? <웃음> 네. 여기서 그만 먹기에는 또 네. 그렇죠. 그래도 먹어볼게요. 좀 더. 열심히.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. 이제 오늘 먹방을 찍어야 되는데, 그걸 까먹고, 저녁을 너무 늦게 먹었어요. 그래도 맛있습니다. 맛있죠, 여러분? 네, 맛있죠, 여러분. 이 아니, 아니요. 맛있겠죠, 여러분. 음. 근데 나 이거 막롱이 처음 먹어본데 맛있다. 근데 이거에 양이 진짜 많은. 만들어 드실 분들은 친구랑 같이 먹던가, 여자친구랑 먹던가. 요즘 많이 행복해 음. 보이시네요. 감사하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느그 제가 또 이번에 먹방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얼마전 댓글에서 먹방 보고 싶어요 라고 또한 번에 댓글 하셔가지고 그 구독자 한 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찍는 영상이요 에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삼각김밥 혹시 데워 드세요 그냥 드세요? 이건 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류에 따라 좀다른요 네 이런 치즈! 얘는 치즈가 들어간 건좀 데워, 살짝 데워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반은 저는 안 데워 먹습니다 약간 그 차가운 게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또 피디님이랑 그 17년도에 자취할 때 저희가 또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편의점에서 맛먹지 않았습니까? <웃음> 제 인생 편의점 음식을 제일 많이 먹었던 때가 17년도거든요 아또 그때가 떠오르네 또 또그때 비하면 은풍족하네요 그렇죠 딸기 하나 드세요 아예 아, 아, 예. 한 김밥 드실래요? 아 저는 네 하나 드세요. 네, 저는 이따가... 매운 치즈 이거 볶음밥으로 그냥 먹어볼게요. 소리가 좋은데? <웃음> 너무 행복하신가봐요. 네. <웃음> 네 혹시 제가 안 먹었나요? <웃음> 아니왜 <웃음> 그대로죠?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아 질문. <웃음> 아 질문 준비하셨어요? 아 네. 아네 감사합니다. 좀 진지한 질문이. 먼저 이제 축하드릴 게 있잖아요 이번에 책을 출판하셨던 걸로 아네 맞습니다 추적이 출간되었습니다 혹시 책 출판하시면서 좀 소감이나 간단하게 이번에 사실 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쓴 글이나 제가 만든 이런 영상에 사실 되게 많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죠 <웃음>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사실 책을 내기까지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책이 출간되고 많은 분들께서 또 후기를 보내주시는데 되게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아말 하나님께서도 이 책을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그사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군의 군에... 그리고 많은 네. 홍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끝이에요? 아니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지금 질문 또 드리려고 합니다. 최진원 씨는 유튜버, 인플루언서, 전도사, 대학생 이번에 이제 작가로 도 데뷔를 하셨는데 아...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맡다보면 힘들거나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으셨나요? 힘든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포지션이 많다는 라 것은 그만큼 또 애매해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애매해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을 되게 많이 치는 것 같아요. 또 게다가 그만큼 바쁘니까 뭐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뭔가 내 모든 걸한 분에 쏟아붓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얻게 되는 오해들도 있고 그래서 또 꽤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게 바쁘신데 이제 연애는 또 언제 하세요? 진짜 딱 일주일에 한 번, 이주일에 한번 만나거든요? 금요일 저녁 정인이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카페 가고 끝 아니면 토요일 날에 제가 만약에 사육이 좀 널널하다 그럼 제가 차를 끌고 정인이와 어디 갔다 오든지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서로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서로에게 소를 욕심내기 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약간 인정해주는 그런 연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해요 좀 정인이한테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써줬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것도 고 여자친구분에게 한마디 한마디요? 너무 억글거리는데요 정인아 이 자리를 밀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예쁘게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시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만나보자 파이팅! I love 사랑꾼이시네요 아, 아, 감사합니다 그런 척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먹으면 돼요 그냥? 네아아 드세요 아예 어? 맛있다 이거 뭐예요? 뭐해? 뭐해 줄까? 아 죄송해요 아, 맛있다 이거 편의점 건데 맛있네 네. 최진원이랑 네. 한마디로 누구다? 애매한 놈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여러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 진짜 특출나게 잘난 무언가가 없다라는 느낌? 뭔가 그래서 저는 더 약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드세요 이것도 메론 맛이거든요 네. 여러분 메론맛 롤케이크도 사봤어요 여러분 맛있네요 수유가 음. 아, 디저트 잘하네 진짜로 수유 슈... 보고 있나요? 디저트 맛있네요 진암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있 어.. 말 어... 그것은요 그 사람 전하기 위해 이제 책에잘 나와있어서요 여러분들 이책 그 한번 다들 구매해보시고 읽어보시면 더 깊은 얘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 찰떡꼬치거든요 여러분? 오다 드셔보세요 아하하요요 <웃음> <너는 힘든> <웃음> <왜요? 웃음> 음, 가면은 다 먹고 질먹 아깝고 음... 먹기 아, 큰 음. 느낌이 잘 알아요. 근데 이건 제가 제 돈을 내고 산 거기 때문에 일단 먹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 먹은 메뉴 중에서 베스트 호흡자면 어제 앞에 나와 있는데요? <웃음> 진짜 너무 맛있어, 얘네가. 진짜 딱 베스트 술이요. 진짜 쉬는 우 디저트 맛집이다. 카페갈 필요가 없나요? 어, 진짜 카페 갈 필요가 없네요. 여러분들, 괜히 돈도 없는데 카페 가가지고 돈을게 많이 내지 마시고 이렇게 디저트 사다가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이 영상이 도대체 뭘보여주는 먹방인가?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매한 놈이라고 이렇애매요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편의점 야식 먹방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워낙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다 먹는 모습을 못보여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해 한번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원하시는 또컨텐츠가 있다면 또 언제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이렇게 그 댓글보고 또 오늘 영상 찍게 된 것처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아,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소연스한테 머리 갖고 왔습니다. 자랑하려고 좀더고 얘기해요. 안녕. 다음 채널에 시작. 빠이. 니까 그러니까 구독 좀 해. 안녕.